집이다. 분량 제대로겠다. 음, 매운, 어, 매운 거. 매운 거, 매운 거, 매운 거, 매운 거. 매운 거. 우와. 됐지? 우와. 와, 카카카카치겠다. 즐고워 아, 맛있겠다. <웃음> 아, 맛있겠다. 네, 주문할게요. 2단계 3인분이랑 5단계 3인분. 어... 1단계 6인분이랑 어? 2단계 9인분이랑 잠시만요. 4단계 3인분. 아, 지생이야. <웃음> 이걸 다 드실 수가 없을 텐데. 됐어요. 갑니다, 그렇지. 그래, 아, 아, 네. 아, 아, 아. 엄청 크다. 주먹만 한걸 지금 먹고 있어. 와, 리비, <목소리법> 리비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. 와, 진짜 맵 맵녀 왕이다맵녀왕 우리 축구 선수입니다. 먹는 아. 아. 네. 양이 늘었어요. 조금씩 먹는 게 못해요. 드시는 아. 게 너무 외국인 안 같으신데. 아. 와, 리뿌입니다 저렇게 먹으면 감당 안 되지. 아. 아. 아. 진짜 맛있다. 와. 설마 들어간다고? 진짜 우와. 그 리히는 거 아니에요?